안녕하세요 설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진정? 어, 홍조 가라앉히는 법? 이것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.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루피부염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따뜻한 날만 되면은 피지도 굉장히 많고 얼굴도 붉고 민감하고 어만 발랐다 그러면 사실은 트러블이 좀 계속 잘 올라오는 그런 피부이거든요. 또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병원에서도 저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또 다른 경우는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아무래도 혈관이 확장되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게에 가장 고민이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오늘의 주제는 홍조? 피부 진정? 이라고 할까요? <웃음>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이입니다 음. 이거를 저희 엄마가 사왔는데 네, 1480원이네요 네, 오이 두개 보통 한번 마사지를 할때한오이한 2분의 1? 그러니까 이거를 4로 나누면 한 400원이 좀더안 들겠다, 그쵸? 비용상으로 따지면. 그리고 이거와 꿀을 이용해서 저는 피부 진정을 하고 있거든요. 사실 저는 뭐좀 귀찮고 이런 것좀 복잡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이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이를 씻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오이도 깨끗이 씻어왔고, 네, 그리고 세안도 하고 왔습니다. 좀 실제 보면은 얼굴이 더 붉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한번 가까이서 와보시겠어요? 자, 이런 상태에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. 우선 이 오이가 너무 커요. 그래서 저는 한 절반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. 주로 이 필러를 이용하고 있거든요. 저희 집에서 주로 쓰는. 깨끗하지 않네요. <웃음> 이렇게 끝을 잡고 이렇게 오이를 벗겨내면 됩니다. 껍질은 쓰지 않아요. 껍질은 쓰지 않고 그것도 안 써요. 왜냐하면 물기가 별로 없어요. 이게 오이가 촉촉해야 피부가 금방 진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합니다. 저는 이 필러를 이용하면은 이거를 아주 얇게 썰 어,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피부의 밀착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버리는 것도 별로 없어요. 버리면 아깝잖아요. 주부부단. <웃음> 아껴서 해야죠. 그쵸? 렇 뭐, 집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있겠죠. 아무리 살림을 안 해도. 저도 있는데. 음, 이렇게 한 다음에 집에 꿀이 있죠, 그쵸? 여기 또 꿀이 있는데 이 꿀을 피부에다가 좀 얇게 펴바르시면 돼요. 이게 뭐 붓으로 바로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얼굴에다 감볍게 펴바르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꿀이 잘 맞아요. 근데 가끔 꿀에 대해서 좀 약간 안 맞는 분이 계시긴 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꿀이 맞지 않으시면 그냥 오이만 하셔도 돼요. 만약에 내가 오이 냄새가 싫다, 뭐 그렇다 그러면 꿀만 하시면 되죠, 뭐. 우선 이꿀 같은 경우에는 항염작용이 있으니까 좀 약간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붉은 거를 그래서 약간 좀 감소시켜주기도 하고 어또 건조한 피부는 보습작용을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이 오이 같은 경우는 이게 수분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이 수분에 의해서 진정한 효과가 있는 거지 뭐 보습을 해주거나 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볍게 꿀을 바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오이를 올립니다. 이렇게 올려서 한 20분 정도 누워있으면 돼요. 이거 뭐 누워있어야 되니까 자리를 소파로 이동하도록 할게요. 소파로 이동해서 저희 엄마가 붙여주실 거예요. 이 오이팩을 올릴 때 주로 저는 손가락으 이용하긴 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오이가 수분이 많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계속 물이 떨어져요. 그리고 이 오이물이 잘안 지거든요. 그래서 항상 수건을 목 옆에다가 얼굴 옆에다가 이렇게 또 받쳐 두셔야 돼요 역시 누가 해주는 게 제일 좋네요 <웃음> 엄마 나도 나중에 해줄게 고마워 <웃음> 엄마 말좀 해봐 어? 엄 나도 잘할수 있어요 아 나도 잘해 근게 <웃음> 간단하지 않아요? 오이를 필러로 가볍게 썰어서 이렇게 붙이면 되고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오이가 얇게 썰려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갈면은 너무 귀찮아 설거지가 많아지잖아 얼마나 중요해 설거지가 많아지면 하기가 싫지 그렇지 않아요? 안 그렇구나 <웃음> 다 붙였어? 다 붙이지 뭐와 오이가 진짜 오이가 진짜 많지 않아요? 제가 2분의 1밖에 안 썼잖아요 오이 2분의 1밖에 안 썼는데 엄마 20분 있다가 말좀 해줘 어 이거 빼줄 거야? 떼줄 거야? 떼는 걸본인 되거든요 아니 이게 어디다 버려? 바닥에다 버려? 그냥 거실? <웃음> 시원하네요 역시 오이팩이 최고인 것같아 집에서 할 때는 20 minutes later. 세수를 음, 가볍게 하고 왔거든요. 음. 어때요? 얼굴이 좀더 환하지 않아요? 그리고 붉은 것도 좀 가라앉고, 그리고 피부를 만져보면, 꿀을 얹어서 팩을 했기 때문에, 뭐 건조하거나 당기거나 그런 느낌 없거든요. 오이하고 꿀팩을 한 다음에 가볍게 그냥 물세안을 하면 돼요. 물세안하고 나면 어, 끝입니다. 끝이고, 이제. 기초 제품을 바르면 되겠죠 음. 어때요 홍조 피부 진정법 간단하죠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컨텐츠를 어,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안녕